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오늘은 아주 콤팩트한 사이즈의 셀카봉과 짐벌의 중간 형태를 가진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소개해드릴 제품은 지윤 스무드 X 셀카 스틱 짐벌입니다. 지윤이라는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이 회사는 예전부터 꾸준히 짐벌을 만들어 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짐벌에 대해서는 이 회사만의 노하우가 엄청 있다는 뜻이죠. 지윤 스무드 x 의 가격은 4만원 초반인데요. 가격이 이 정도면 보통 마감도 좋지 않고 소재도 장난감 같은 느낌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허투로 만들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우선 제품 소재부터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 디자인도 상당히 좋은데요. 역시 짐벌 전문 회사의 제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제품을 그냥 짐벌이 아닌 셀카스틱 짐벌이라고 소개했는데요. 제품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짐벌을 꺼내보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계산이 탁탁 나오는데 이 제품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 한참 쳐다보게 됩니다. 왠지 억지로 힘을 줘서 만지면 어딘가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짐벌 손잡이를 먼저 살짝 구부려준 다음 팔 부분을 반시계 방향으로 180도 돌리면 고정이 됩니다. 이제 짐벌처럼 보이죠? 이 제품은 손잡이 부분을 당기면 셀카봉처럼 길이가 쭉 늘어납니다. 26cm 정도 되는데요. 셀카봉과 다른 점은 늘어나는 부분이 견고하다는 겁니다. 아주 튼튼하게 되어 있죠. 이것 때문에 셀카 스틱 짐벌이라고 하는 걸까요? 오즈모5 짐벌도 같은 기능이 있지만 셀카 스틱 짐벌이라고는 하지 않죠. 짐벌 전원은 보통 손잡이 쪽에 있는데 이 제품은 특이하게도 짐벌 팔 부분에 있습니다. 버튼을 꾹 누르면 불빛이 하나씩 켜지면서 전원이 켜지는데요. 옆에 있는 LED 불빛은 현재 남은 배터리를 표시해줍니다. 핸드폰을 거치하면 이런 모습인데요 짐벌이 작아서 힘이 없을 것 같지만 버티는 힘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짐벌과 비교해서 뭔가 특이한 점이 보이지 않나요 이 제품은 롤링과 패닝 기능은 있지만 위아래로 움직이는 틸팅 기능이 없습니다 짐벌 스틱 부분을 접어서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셀카스틱 짐벌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틸팅 기능은 걷거나 뛰면서 촬영할 때 흔들림을 줄여주고 영상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제품은 틸팅 기능이 없어서 실제 촬영을 해보면 영상의 거친 흔들림이 느껴집니다. 이 말은 움직이는 촬영이 아니라 한자리에 고정해서 촬영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킬팅 기능이 없는 짐벌을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 싶었는데 <웃음> 짐벌보다는 기능이 많은 전자식 셀카봉 느낌으로 제작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요즘 틱톡이나 쇼츠 같은 쇼폼 영상이 유행인데 이 제품은 쇼폼 영상을 찍기에 아주 좋습니다. 저는 제주 풍경을 쇼폼으로 찍는데 이 제품에는 오션 타임랩스 기능이 있어서 생동감 있는 영상을 촬영할 수 있고요 제스트 컨트롤과 피사체를 따라가면서 촬영하는 기능도 있어서 셀프 영상 촬영도 가능합니다 손잡이 부분을 보면 손잡이가 상당히 짧은 편인데요. 스틱을 빼면 무게 때문에 잡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셀카봉 삼각대는 필수라고 할수 있죠. 저는 흰색 제품을 구매했는데 삼각대를 따로 판매하지는 않더라고요. 처음부터 함께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가 되죠. 손잡이의 기능 버튼이 상당히 많이 보이죠? 조이스틱이 있어서 짐벌을 조절하기 참 좋은데요 틸팅 기능이 없어서 그런지 조이스틱을 위, 아래로 움직이면 롤링이 됩니다 좌우로 움직이면 패닝이 되죠 엠버튼은 움직이는 모드를 변경하는 버튼인데요 펜팔로 모드, 락 모드, 롤앤, 펜팔로 모드 이렇게 세 가지 모드로 변경할 수 있고요 LED 라이트가 있어서 라이트의 반짝임을 보고 현재 모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은 중요한 기능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쇼폼 영상을 찍으려면 세로 모드로 촬영을 해야겠죠. 버튼을 더블 클릭하면 화면이 가로에서 세로 방향으로, 세로에서 가로 방향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짐벌 기능을 잠시 멈추고 싶을 때 버튼을 길게 눌러주면 스탠바이 모드가 되고, 다시 길게 눌러주면 짐벌에 힘이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버튼을 연속 세번 누르면 짐벌이 처음 위치로 되돌아옵니다 촬영 버튼은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버튼이고요 이 버튼을 연속 두번 누르면 사진 모드에서 비디오 모드 비디오 모드에서 사진 모드로 바뀌고 연속 세번 누르면 전면 카메라에서 후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에서 전면 카메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줌 버튼이 있습니다 셀카봉이라고 하기에는 기능이 너무 많죠 스무드 X 짐벌은 앱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z y 카메를 검색해서 설치하면 되는데요 단점은 회원가입을 해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왜 이렇게 회원가입을 강요하는지 모르겠네요. 나는 회원가입이 불안해서 못하겠다. 앱 없이 사용하겠다.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앱을 굳이 설치하지 않아도 줌 버튼을 제외한 다른 기능은 핸드폰 기본 앱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앱을 설치해봤는데요. 다양한 촬영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짐벌과 촬영 설정도 할수 있습니다. 앱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트래킹 기능과 모션 타임랩스 기능 때문인데요. 이 기능은 앱에서만 가능합니다. 셀프 영상을 찍을 때 제스처로 촬영을 시작할 수 있고 촬영이 시작되면 자동으로 트래킹이 시작돼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촬영이 가능하고요 모션 타임랩스 기능은 이 영상만의 독특한 분위기가 있어서 아, 쉽게 포기할 수 없죠 그리고 앱 자체도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쯤은 사용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이 제품에 틸팅 기능까지 있었다면 정말 완벽한 짐벌이 됐을 것 같은데요 대신 가격이 훨씬 더 비싸졌겠죠 저는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쇼폼 영상 촬영이나 안정적인 셀프 영상 촬영 같은 이 제품 나름대로의 영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끝!